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하위 네 반갑습니다 닭껍질 튀김 3종 먹방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예전에 KFC에서 닭껍질 튀김이 나왔을 때 초반에 한번 리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BBQ랑 치킨매니아에서도 닭껍질 튀김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세가지 맛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맛만 봤을 때좀 어떤 것 같다 그리고 주는 소스의 그 차이랑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KFC 닭껍질 튀김입니다 뭐 약간 길쭉길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먹었을 때는 소스를 따로 이렇게 줬는데 지점마다 다른건지 이번에만 그렇게 한건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스를 이런식으로 줬어요 일단은 소스가 없는부분 약간 얇죠? 음.. 음.. 음! 이번에 소스가 발라진 건 먹어볼게요. 음... 이게 그때는 약간 차가운 소스에 뜨거운 치킨을 찍어, 아, 그니까 닭껍질튀김을 찍어 먹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같이 뜨거우니까 조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기름진 맛. 자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BBQ 닭껍질 튀김입니다. 쉐키 쉐키 치즈맛 시즈닝 이렇게 생긴 치즈맛 시즈닝. 자 그리고 여기서 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 BBQ와 치킨매니아는 치킨을 구입을 해야지만 추가로 닭껍질 튀김을 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단 한번 맛을 봐 볼게요 한번 뿌리게 음? 일단 맛있어요 음 맛은 있는데 껍질이 아닌 튀김만 먹는 약간 맛이 나는데? 자한번 뿌린 다음에 자 지금 시, 치즈 시즈닝을 뿌려가지고 여기 치즈가루가 묻어있는데 음~~ 훨씬 낫군 근데 그게 있다 느끼한 걸더 느끼하게 만드는 마법 BBQ 닭껍치 튀김도 맛있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는 이 안에 닭껍질이 진짜 드었나 <웃음> 라는 약간 생각이 드네 음, 부위를 잘 찰려야되나? 음.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독! 커방! 좋아요 커 마지막은 치킨매니아 닭껍질 튀김입니다 이쁘게 어, 담겨서 나와있습니다 자오 어, 이뻐 일단 비주얼은 이뻐 그리고 좀커 확실히 다른데 뭐가 음, 크기가 다르, 달라. 정말 제대로 요리를 해서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어떨지 직접 맛은. 제대로 이거는 닭껍질중임인데 닭껍질이 있는게 느껴져 이거는 이번에는 치킨매니아에서 제공하는 소스 자, 고추 범벅 소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의 소스지? 어, 양념치킨 소스네 소스에 한번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맛이 어떨지 음. 오! 맛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양념 치킨 소스긴 한데 조금 덜 달고 고추 향이 좀더 세요. 고추 맛이 확 나요. 진짜 고추를 썰어서 넣은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소스가. 음. 좋아. 닭껍질 튀김의 가격은 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크기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이 두개 BBQ 치킨매니아는 치킨을 구입해야만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FC 닭껍질 튀김의 장점 확실히 약간 후추맛이 조금 더 나고 KFC 특유의 그 튀김옷! 맛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두가지보다는 소스 없이 먹었을 때 가장 맛이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점은 조금 작긴 작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두번째 비비큐 닭껍질튀김은 어, 제일 튀김옷이 얇, 얇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조금 더 바삭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은 이게 닭껍질 들어간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몇개 있었습니다 치즈 시즈 시즈닝이 맛있네요 어 근데 느끼한거 싫어하는 분들은 가뜩이나 느끼한데 더 느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치킨매니아 제대로 된 닭껍질 튀김을 튀긴거 같아어 퀄리티가 너무 좋고 매콤소스 맛있어 이 소스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돈을 지불하고 먹는 느낌 요리를 먹는 느낌으로써는 치킨매니아 닭껍질 튀김이 가장 만족스럽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세가지 다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비교하기에는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호의 느낌에서는 1등은 치킨매니아 닭껍질 튀김이 제일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껍질 튀김 선종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